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주식은 나와 인연이 많을 것이다란 느낌이 있었는데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신용불량자도불고 돈도 만지고 결혼도 늦게나마 할수 있었기에 저는 주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니 존경한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도서 없지만 솔직하게 열심히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친척 형님께서 이 분야에선 고수 측에 속한 분이라 눈치 보면서 욕 먹어가며 기초부터 정말 이 악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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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0% 정도의 수익에서 과감히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갈 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첫 매매라 무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종목 공부를 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제 노트에 기록했던 종목들을 검색하여 골랐습니다. 물론 고르다 보니 중저가주들이 대부분이었네요. 선택한 종목들 중몇 종목 빼고는 다들 잘 가거나 시세받고 있었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수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찾아냈지만 타이밍을 놓쳐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시 찾을 예정입니다. 저도 아직 성공자 편에서 얘기하기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악몽 같던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한 인간의 변명거리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전업시절 하루 일과가 매일같이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럼 전업시절 하루 일과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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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및 간단한 체조를 했었지요. 아침밥을 준비했고 전날 해놓은 간단한 반찬으로 요기하면서 전날 밤 있었던 다른 나라 증시 상황 살펴치요. 그리고 증권 사이트 경제면부터 보았고요. 뉴스는 당연히 봐야겠지요. 그리고 유명한 주식 카페 두 군데와 나름 저명했던 제안의 매분들의 종목 상황이나 시황을 간단하게 체크했고 많은 사이트를 검색하며 당일 테마움직 임기 그리고 전날 골라놓았던 종목들 중 시초에 들어갈 종목이 있다면 장시작전 흐름을 보았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았고 매수세도 확인했습니다.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매수 전에 세번 고민하였고 항상 생각하면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시초 매매나 공방단계 매매나 전초, 중초, 후초 다 마찬가지였죠. 스케일을 할 시엔 제가 설정한 분봉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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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장마가 무저는 되면 컴을 무조건 껐습니다. 시간 에 매매가 있는 날만 빼고요. 근데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컴다끈 이후 밖을 나서면 제가 올라가는 산이 있었는데 집에서 왕복 한 시간 정도 거리였지요. 산에 올라갈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갑니다. 정상에서 간단한 체조 후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땐 복기를 했습니다. 실수한 매매가 있었다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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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아까 나열했던 수많은 사이트들 그리고 카페들 나만이 선정해놓은 제약고수들의 시황이나 글들을 체크하고 일반인들이 올려놓은 글들 중에 종목 상담들이 있으면 두개 정도 AS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정 정도 취침은 거의 그 후에 했던 것 같네요. 아침에 기상부터 취침 전까지 경제TV는 항상 시청했습니다. 물론 가끔 드라마도 보았고요. 하. 그 시절은 총각이라 가끔 야동도 보긴 했죠. 자기 전에 아... 전업시절 하루일과가 이랬네요. 반복도 반복 그리고 공부검색, 다시 복귀 그리고 필기. 빡빡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나마 그 시절 좋은 고수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루일과가 저보다 철저하더군요. 기상도 저보다 빨리 하셨고요. 취침은 빠르셨지만 주식의 열정은 지금도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주식스승과 틀렸던 것은 전 그나마 벌었을 때 시장을 떠났고 스승은 지속적으로 참여하셔서 결국 수익을 날리셨죠. 욕심이 결국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제기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기시억을 벌었던 분이 거의 손실로 빚도 많았는데 청산이 어느 정도 된듯 하시니 다행입니다. 전제 스승이 소액 200만원도 안 되는 돈를 3개월 조금 넘게 걸려서 1억 돌파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1억 8천까지 가셔서 당시의 증권사 수익을 신기록을 세우셔서 지점장이 권한게 모셔서 저도 따라가서 한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단기 매매의 귀재이셨지요. 마치 제가 이룬듯이 기뻤고 저도 금매의덕에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골프나 야구와 비슷하겠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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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